어, 이거이 가면 되는 이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. 이쪽으로 되는데. 음, 좀 이래 하자. 뭐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내 머리 잡지 마. 난내마면 이제 막대 갖다 버릴 거야. 이발 박트로 터 버린다 그냥. 어, 안쳐지네 잠만, 에이, 에이, 이건 아니지 이건 <웃음> <그건> 니지니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막대 니지브라니가 막대 마음에 안 들어. 니지 <웃음> 아, 브라니지. 같이. 지 아, 못 가네. 야, 아 불리지 마. 안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. <웃음> 막대 창조를 당한다. <웃음> 너는? 가 그래서 불쌍한 불쌍한 박쥐 짜가라바 박해당하고 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뭐해 막대 개불쌍 <웃음> 이게 바로 기독교 천주교들의 막 그런 그거 아닐까 <웃음> 뭐야 이게 내가 맞대는, 들고 보게 알겠다이방 이렇게 된 거, 트롤링이다. <웃음> 아, 올라왔다, 이 새끼들만. 진짜, 제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. 아, 제발. 에이. 아, 제발. <웃음> <웃음> 너 나랑 한 달이 가다는 거냐 아살게 아... 왜내등아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가이뼈 부러져 아 가이뼈가 등뼈 부러진다 아 치킨 등뼈 아, 까지 찢어진다 어우 <웃음> 은이 지금 파, 어깨 찢어졌다 이거 어깨 아뭐 어, 어쩌라고 그래서 이 당근아 어려웠다. 네가 엉덩이로 내 머리 쳐서 누가 이기는지 앞에 보자 발로 밀어버려 그냥 있을 너 온다 지금 내가 빨리 줘가지고 아저저 다시만 저 보다시피 <웃음> 내가 빨리 주어 됐다. 이쯤 되면 트롤링을 시작해야겠군. 어? 어,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안 되는 거 아닌가? 어? 안 돼, 안 돼. 어, 나 있어. 왜이 하는 건데? 너님 어디가 아, 근데 뭐지? 저 등대로 어떻게 가야 되지? 편하게 가냐? 그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아나여기 아니 뭐 안보이는데 아 이거 돌발고 올라가는 건가? 아니 그 뭐지? 돌로 이 땜목을 그 깔아.. 살짝 깔아앉게 해서 가는건데 원래 어. 땜목이 지금 누구한테 있게 <웃음> 그러실지 그럴 그러실지 그럴 그러실지 그럴 난돌 난 쌓아갈게 난난 간단했다 난돌사아갈게 화이팅 아하하하, 제발. 자, 하, 이쯤되면 확실히, 자, 땜목은 누구 거야? 아, 땜목은 당연, 당년, 당연히, 아, 내건 아니다. 일단 내건 아니다, 씨발. <웃음> 내 땀, <따>, 편하다. <웃음> 아니, 너 아니, 거기서 어쩔래? <웃음> 여기, 여기 불 <불쌍을> 쌓아가지고 끌어갈게. 아. <웃음> 아, 땜목. 어, 잠만 이 땜목을 너한테 줄까? 그리고 넌뭘줄 건데 그럼 나한테? 나한테 너한테 이 돌덩을 줄게. 아이 어, 땜목 을 여기다 묶어놓고 써야겠다 내가. 아이 돌덩을 다 버려버리는 수가 있어. 어? 새로운 길을 찾았다, 내가. 뭔데? 거기 그 있나? 아니, 까 그러니까 새로운 길인데 왜. 거기 뭐, 뭐 없잖아. 이야. 뭐가 없다니? <목소리> 야, 여기 길 있다. 아 어, 글리슨? 응 근데 너 어디있는데? 등데 가는 기에 있다 네 어, 어디있는데? 어디있는데? 너있나돌 잡고 있다 열기서 근데 돌이 안 쌓아진다 마 미소의 욕이다 뭐야 너 거기 데 그리고 저 땜목은 어떻게 되는지 아나? 땜목이 없으면 넌못 간다 <웃음> 괜찮아 내, 내, 내가 땜목 움직이면 돼 아니 저 진짜 등대로 어떻게 올라가야 쉽게 올라가는거지 저거 쉽게 올라가는게 있나 슈프리랑 거 같은거 보면 진짜 신기할게올라가는데 완전 고인물근 안돼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올라섰다 어줌간 나니. 아, 치다 조금만 더 아, 금만더 조금만 아, 이때. 등. 아, 히내려려가거저는데 이때 거저 어디 아저데 저거 저거 저거 아거 저거 보니까 가 지고 안 되나요? 온거 같은데 아닌가? 뭐가? 아니네, 뒤져네. <웃음> 야, 땜목 거기 있다, 저기. 저밑 보일? 네가한지잖아네가 책임져. <웃음> 어떡하지? 답이 없는데, 땜목. 뗏목 추고 다고 왔는데 야 뗏목 잘 간다 잘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고 있는 저 뗏목이 중절 이상 가고 있다 죽어버리던병 따게라는 거다 여기. 一台式<笑><笑> 에이 이건 아니지 <웃음> 아저거갈쭉쭉 내려간다고 <웃음> 근데 이거 이걸 진짜 어떻게 해? 올라가지 용이를야그 상태로 날 들어 올려볼래? 내목 들고 웃기네, 이거 가서. 아, 그거, 다시 시작해야지. 땜목 들고. 다시 그래. 시작하죠. 어. 어, 조종과제 깼다. 너도종과제못 깨지 않았냐? 뭐. 그, 않았냐. 물에서 죽을 때 0.1초 만에 탈출하면, 성공하면 깨지는 거 하나 있다. 충식의 운동. 응, 그거다. 뭐하니 너 어디가라 잡고 있잖아 이 자식아 <웃음> 그런.. 그런곳 잡지 말라고 으아잇.. 자아 긴다 떨어져 임마 내가 날 버리고 무서울 줄 알았나 아주 무서워하네 아주 <웃음> <웃음> <안> 무서워하네 <웃음> 긁적긁적 아니 저거.. 저거 저 뭐.. 뭐있나 여기 가면.. 글쎄.. 일단 아무때나 다 가보고 있는데.. 아까 여기는 그냥 한 시간 걸려 가야 된다는 거를 고 음. 아니 얼음인데 얼음이 정도면.. 무이 아니라.. 야식, 너왜 그렇게 애매하게 가? <웃음> 너왜그걸 걸었어? 개인 소유용 보트. 쿨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여기서? 나 여기까지 왔거든. 쿨쿨어쿨쿨쿨쿨 그 탔네. 나 보이지 않나? 거기서. 안 보여. 그, 레버 있다, 얘가, 오면, 이쪽 오면, 레버 있는데 바로 밑에 있다. 음, 어딘지는 안다. 어.. 거기 있네. 어, 야, 아까 우리가 타고 온거 보인다. 유람선 네, 니가 거기 가서 무사할 것 같나, 난, 니가. 일단 이리로 왔거든? 너 여기 왔지 너 어딨냐? 거기 있네 여기 왔다 근데 거기 등대 가는 길 없지? 거기도 나 이쪽에서 응. 엄청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, 이거 케이블 타고 가면 되겠네 그 다른 데 간다 어디 가? 맨 꼭대기에 땜 있는데 그니까 저 위에 가는데 저 위에 니 <웃음> 네, 거기 와도 소용이 없는 게있다 뭐? 배가 없으면 못 다닌다 아니다 이거 나, 아니다 그거 그냥 갈수있다라 그냥 왼쪽에 딱붙어서 가면 갈수 있다 내 허락 없이못 간다 아, 아 그건 좀 여기 올라가는데요, 근데? 어, 여, 여기서 올라가는데? 응. 음. 여기서더물 올라가잖아. 어떻게 감 여기서? 글쎄요. 아닌데 여기도 왔는데. 이네맞 미석이 네가한 일이 음. 결코 좋지 않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아진야 내가 좀 잘못한거 같은데? 아닌가? 그거가 이상한데 올려봐 봐내내 레버 올려봐 봐 레버 어난 내가 걸로 갈까? 아유 내가 아나나 한번 나 가보고 싶다 나... 내려봐 봐어 내리고 있다 너무 내렸나? 너무 내려졌다 <웃음> 올려봐 봐 더울린다 울린, 응. 어. 아이씨, 안 잡혔어. 잡아라, 제발. 잡아. 왼손 화이팅. 너무 올라간다. 그냥, 그상쪽 가라, 그 상태로. 응, 어, 내려봐봐. 저뒤 네 등대 가는 길 보인다. 그니까. 러 아이씨, 손이. 같은 와, 다 와, 와, 와, 와, 와, 아 저기서 입고나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지금 와, 와, 와, 내렸다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어, 요 정도. 너무 올렸다. 아, 되, 되지 않나? 네. 안 돼. 아, 그거한 손으로 하고, 내가 한 손으로 하고. 너무 음. <웃음> 높다. 아, 그 각, 각도가. 있을까? 또 와서 더 큰일났네 아이스폰이안다 됐냐? 너무 잘좀 내렸다 그거 뭐, 멈추고 다시 해야될거 같은데? 안할줄 없냐? 음. 올라왔는데. 올라왔네. 뭐더 가라? 물로도 갈수 있는 것 같고네. 응, 음, 물로 갈수 있어. 우와, 아, 요런 길이 있었구나. 음, 음, 음, 쟤라 음, 나는 음, 어떻게 저리 힘든 길로 왔냐? 몰라. 아, 여기 다, 길이 다, 다 있었구나. 올라왔네? 아 뭐야? 왜 덤프를 못해? 아니, 힘든 길 있다 어, 아, 근데 여기는 좀 괜찮더라 여기는 발을 엄청 비벼서 올라갈 수 있다,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, 여기를 근데 너 어딨냐? 오케이, 오케이. 아, 까 오겠네. 너나눠봤게아이게 저렇게. 저렇게. 저렇게. 저렇게. 저렇게. 렇게 저렇게. 저렇 저렇게. 렇게 저렇게. 하렇게 저렇게. 저게 근데 계속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해야 되나 어. 어렵다 여기 내 하다보면 되긴된다 열어갈래? <웃음> 잡지마 나 잡지마 니는 <웃음> 못 올라간다 발떨어지 많은 거야 이제 떨어져 봐발 꺾었어 잡았다 아시게 저놈을 딴건 몰라도 난 너는 안돼 아이 이어가지고놀러와 바로 뭐 잡다아아 아, 미끄러졌다 <웃음> 미끄러졌다. 아니 왼손이 좀 문제가 왔는데? <웃음> 이 벽, 벽 잡으면서 딱 올라가면 되던데 여기 아다 음... 아, 왔는데 떨어질게 떨어질게 이렇게 어질게들어가만다아가잖아요 여기, <웃음> <들어간> <웃음> <만>? <웃음> 이랬잖아요, 여기. <웃음> 망할 <웃음> 뻔 했다, 너. <웃음> 나 얼마나 귀찮은데. 넌 망할 뻔 했다. <웃음> 아, 탈지 말도 되긴, 되긴 되는데, 솔직히 말해서. 너무 귀찮다. 귀찮은 극복하기. 넌 나와봐. 그래, 가고 갈게. 야, 저, 저 동굴, 동굴 안에 뭐 없냐? 응, 음, 없어. 없나? 가봤음? 굳이 가볼 필요가 없다. <웃음> 아, 아 그거 한번더 보지 마, 아는 거에. 아, 바로 앞에 틈됐는데 나도 케이프크라고 알겠다 그래 이렇게 엄마 올라왔어? 오 올라갔네? 올 잡아줄까? 아이다 넘어졌음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 너 망한거 아니냐? 그거? 응난 음. 올라가는 방법 까먹고 있었는데 왔다 이래 올라가는거였지 날 잡아 나 여기다 다시 올라갈게 아봐도아 그, 그렇게 해서 계속 벽 잡고 올라와봐 한수한두씩 내면서 난 등대다 아나 이거 한번 넘어지면 망하는 거아니냐 주로 넘어지면아안 넘어 아, 안 망한다 아, 아, 그때 벽 잡고 있어 앞으로 손 뻗으면 또 뻗어진다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맞네 뭐라고? 어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된다 아 아니 팔이 꺾으면 좀 뒤로 넘어져도 상관없지 계속 벽한 손씩 짚으면서 올라가 봐 벽을 하나 떼고 그 다음에 그거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쭉 뻗어봐 봐한손으로 버티고 한 손으로 앞에 땡겨서 잡아봐봐. 깎였는데? 완전 관절이 완전, 완전 깎였는데? 아, 그래도 된다. 그럼 뭐 허공에다 손짓 한번 하고 하면 된다. 그래, 좀 해서, 앞으로 해서 벽에 잡고. 워지 반대편. 계속 똑같이 반복해, 임마 아, 빡세다 아, 별로 안 빡세다, 이거 쉽다 보여줄까, 다시 맞습니까? 아, 내가 그냥 훈수증이 더 빠르겠다 다 잡고 버티고, 그 다음에 한 손을 쭉 뻗어가지고 벽을 계속 잡아 계속 앞으로 가게 그럼 된다 뒤로 쓰러지는 거랑 상관없이 어 그래 그런 식으로 어 그래 잡고 다한 건가? 흔들어 보면 안다 안다 왔다 똑같다 그 다음에 그 원래 잡던 손을 떼 이제 네 땅바닥을 잡고 있네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은데 어렵다. 그렇지. 어 민석이 계속 그렇게 해봐. 어떻게 돼가지고 눈 같은가? 눈 같은가? 그걸잘 판단해라. 그렇지 한손더 뻗고 앞으로 앞으로 쭉 해서 앞으로 쭉 잡은 상태에서 벽에다 착 붙이면 된다 어 됐네 그 다음에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앞으로 왼손 있는데 옆에 놓, 놔두고 이렇게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 어, 아알는있다뭔 말인지 계속 아, 그럼 해라 그냥 그 반복만 해주면 그냥 금방 올라오더라고아 계속 부러지네 아 진짜 앞으로 그딱 해서 그 벽에다 그냥 스냅으로 자꾸 침면 된다 아 제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다 어뭐뭐뭐뭐 하는데 알긴 한다 말로 품스냅비 용이 하는거다 이거 아, 다 왔는데 진짜. 계속 쭉 앞으로 오른손 이상한거 잡았다 아 왼손 이상한거 잡았다 응,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되는데. 어, 됐고, 왼손, 오, 오른손 됐고, 왼손 나와봐. 왼손 쭉 뻗어, 호공에다. 그 다음에 벽에다 갖다 대. 오케이, 왼손, 어, 고 오른손 쭉 뻗고. 오케이, 왼손 옆에다 놔두고. 왼손 쭉 뻗어. 오른손 꾹 누르고, 왼손 쭉 뻗어. 왼손님? 왼손님. 그 호공에다가. 그 다음 벽에다 착 갖다 대, 누른 상태로. 아니고. 아니면 바로 여기 끝머리 잡아봐봐, 위쪽에. 아, 왠, 왼손 잡고, 이이상하네 잡는데? 땅바닥 잡는데? 땅, 아, <웃음> 언제 깨냐?